안녕하십니까 식구여러분 <웃음> 오늘은 수요예배 어, 전이공 스튜디오 킹즈버 스튜디오에서 보게 됩니다 <웃음> 특별히 우리 킹즈버 스튜디오 통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 드릴 때 훨씬 더 우리 국제 <웃음> 커뮤니티랑 좀더 어, 가까이 인터넷 보게 됩니다 <웃음> 그러면 먼저 우리 한국시민도 모르지만 이번 주에 미국 독립 날에 그러니까 미국 독립은 뭐제냐면 7월 4일에 7월 4일에 우리 국진영님 손녀딸 어, 신하의 아, 딸내미가 태어났어요 예. 7월 4일 날 어, 미국 독립 독립 날에 애기가 태어났는데 이제 국진영님이 할아버지 됐어요 <웃음> 박수 <웃음> 국진영님이 박수 아 할아버지라서 할아버지, 지혜 형수님도 할머니라서 할머니. <웃음> 세계에서 제일 젊은 젊은 할머니셔 이제. 어? <웃음> 우리 우도 이번에 심파리 애기도 어, 10월 언제야? 철창 축제 때에 뉴데이트야. 네, 어, 10, 10월 10일인가. 그러니까 그철창 축제 날이잖아. 어. 심파이로 아마 어? 철창축제 때 아야야야야야 아신아 애기가 나왔네 아야야야야야야야 세상에 아야야야야 시상에 시상이야, 시상이야 참 놀라와 어? 놀라운 내용이야 아이가 손자들 보게 되면은 어? <웃음> 하여튼 우리도 할아버지 될거에요 이번에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왕비로 할머니 되고 아빠는 어? 할아버지 되고 <웃음> <웃음> 그러면서 이제 아버님께서 그거는 손자 아니고 뭐야? 그랜드 그랜드 그랜처드 뭐지? 증손자 증손자 이제 아버님께서 증손자 <웃음> 보시겠네요 심파리 심파리와 소영이가 이제 곧 애기 날 거니까 10월달에 하여튼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어나니 하여튼 어 뭐야 독립날 우리 참전영사들과 아, 했던 거 한번 보자. 로라멜 인스터그 페이지 가고 한번 봐봐. 이거는 우리 독립 날에 여기 애국자들과 청전 용사들 하고 여기는 파워플레이 지금 오른쪽에 제일 그 까만 셔츠 입는 할아버지가 있잖아요. 그 수염이랑 어. 까만 셔츠 할아버지 까만 셔츠 할아버지 오른쪽에 그 까만 셔츠 할아버지야 여기 우리 파이카운티 어, 주구 군 구에서 제일 로 힘이 센 분이에요. 그 바로 오른쪽에 아니 그 빨간 거 빨간 분 아니요 오른쪽에 까만 색깔 그 수염 하얀 수염 있는 분이시잖아요 손자 손자들 앞에 옆에 있고 아, 네. 어, 그 자기 직 손자인데 그분이 우리 구에서 제일로 센 분이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로서 이분이 우리랑 너무 가까워져 철창축제 의원회 회장이 됐어요. 의원 아, 의원회에 들어와 있죠 지금. 그분이 들어오니까 이 모든 경찰부터 뭐뭐뭐 정부인 한테다 모집돼요. 그한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아버리께서 그런 역사하시고 이분이 아주 독실한 크리스천에 독실한 크리. 근데 우리의 독립날 어, 파티에도 마비 크에서 이분들이 다 나오시고 지금은 우리 불락 불락 소스 어 갈비 갈비 갈비뼈 불락 둘다 소스. 포크립 뭐야? 갈비, 네, 아니, 그렇죠. 어, 닭갈비, 돼지갈비, 돼지갈비 네, 또 그런... 불닭 소스랑. 네. 아, <웃음> 그러니까 먹기 대회 <때문에>. <웃음> 이분들이 처음으로 한국 불닭 소스 <웃음> <웃음> 먹는 거야. 그러니까 얼굴이 빨개 지고막 자기 숨 보신다고 <웃음> 너무 맵다고. <웃음> 그러니까 시민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야 이거 이거 보면서. 너무 친근감을 느끼고, 또 한국, 어, 뭐야, 문화가, 이제 이분들이 처음 겪어보고, 이런 매운 소스와 이런 거 하는, 너무 재미있는 거 시민들도, 우리 식구들도 물론, 근데 시민들도 많이 왔어요, 그날에. 응? 여기, 타미간웨하 뭐야, 어, 뭐야 가람즈 땅이 있는데, 이런 내용을 통하면서, 중요 인사들이 다 왔어요. 어. 하고 지도층이, 지도층이 오고, 여, 여번에 국회, 선거도 나가는 테리 데니얼도 나왔어요. 여기 참전용사인데 그 양반이 퍼플 할발 퍼플 할 상이 뭐냐면 죽음을 죽음의 싸움에서 어, 살아났던 사람들이 어, 원래 퍼플 어, 보라색깔 심장의 상을 받아요. 정부에서 보라색깔 심장이라고 그래. 군대에서 받아. 군대에서 받아. 음. 근데 그 양반이 그 보라색깔 심장 상을 받았던 사람이야. 음. 그 아주 그냥. 일반 사람이 절대로 안, 못 받아 이거는 어떤 엄청난 전쟁터에서 어, 총기 싸움에서 뭐라고 야큰 어, 용기 때문에 용기 때문에 살아남았던 그런 사람이 퍼퍼하거든요 그니까 이 사람이 뭐 다리도 없고 뭐 그런데 다리 많이 아 어, 이제 다쳤지 척추도 많이 다치고 <웃음> 근데 엄청 큰 분인데 그분이 그분도 오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보시죠. 이 참전용사들과 이 좋은, 그러니까 나쁜 깡패들 아니죠. 이 사람들이 아벨권 깡패들이죠. 좋은 깡패들, 좋은 어, 뭐야 생사 주관할 수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다 아버님 어, 어, 왕권과 그리아버 같이 함께 한 형제 되는 거죠. 아그 법을 하니까 한번 보여봐. 이거는 미국 군대에서 제일로, 어, 하나, 하나 중에 제일로 높은 상이에요. 이 퍼플 하트 받았던 분도 오셨어요. 이락 전쟁에서. 너는 이런 게 e didn't get purple heart, purple heart. 그러니까, 이런 톱 레벨, 어, 중요 인사 사람들이 오시고, 아버님의 삼대왕권과 국진 형님과 가로야 아버님과 함께 이제, 하나 님는 하나 되데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수 있는 거예요. 말씀. 그니까, 거기에서 국진영 님도 아주 간단한, 어, 짧은, 어, 연설도 하고, 그 이제, 저도 나와서 설교했는데, 설교는 한 13분이었죠. 빨리 읽었는데. 근데 그 설교 안에, 엄청 많은 내용들, 첫, 어, 이제, 말씀하겠죠. 근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냐? 이분들이 이제는 우리랑 같이 일했는데, 이제는 다음 단계로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분들 다 모인 가운데 아버님이 제림주 메시아란 사실을 증거하고 그 씨앗을 심었던 요 그러니까 이 아베관 개신교인들이 아 어, 우리 우리는 이제 철창도 있고 철창 신학도 있고 천의고 헌법도 있고 어 어. 아 어, 공산주의의 사탄주의란 사실 알고 어어 어, 어. 아버님께서 그 모든 내용을 하시면서 또 아버님께서 흑남 감옥에 미군 도통하면서 해방 내 제가 알고 이때까지 그런 걸다 배워왔어요 이제 1년 동안에 근데 이제는 다음 단계 성령이 이제 저한테 명령했죠 다음 단계로 어, 데고와라 그러니까 이번에, 이분들과, 이 중요한 자사 이, 제일로, 어, 센 분들은. 왜내렸서 다시, 다시, 다시 올려. 이분한테, 이분 제일 센 사람들 앞에서, 또, 아버님께서, 제일 임 예수란 사실을 증거하셨습니다. 박수!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을 바고드리니이 사람들이, 바로 받아들이지 않지만, 그래도, 이 시각, 씨가이 심는 거예요 음, 어. 아, 계속 내려지 마. 계속, 어? 올려. 자. 한번 보자. 어, 여기, 이, 어, 테리다니아가 나건 나올 거라. 국진 삼촌이랑, 어, 여기는 이제 일반 베테랑들과 참전용사들 다 왔어요. 우리는, 어, 어, 바베큐 해줬으니까. 바베큐는, 항상 사람 바베큐 알지? 네, 바베큐 해주, 해주고, 큰 돼지. 큰 돼지도 굽고, 어, 여러 가지 재미있는, 어, 뭐야, 콘테스트, 콘테스트 뭐야, 시합, 시합들, 시합들 아니지. 먹기 훈련들, 먹기 훈 먹기 행사들, 뭐, 이런 것들 있고, 그 다음에 불꽃놀이도 있고, 뭐 등, 그 다음에 애국적인 노, 많은 내용들 통하면서, 이제 완전히 심정적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 인사뿐만 아니라 참전 용사들도 많이 나와서 이거 봐봐 이분들도 다 뉴욕에서 살고 여기 펜치빈에 사는 분들도 이제 일반 참전 용사들, 군인들 등 그러니까 우리랑 한 4시간 동안에 총기 렌즈, 총기 어, 실탄장에서 뭐야 실탄장, 총기 사격장, 사격장에서도 한 4시간 훈련도 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하루 하루 종일 같이 훈련도 하고 그다음에 밤에 오면서 같이 바베큐도 하면서 재미는 먹 먹기 행사도 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작은 예배되 벌죠, 이거. 작은 예배. 하고 이거 매달마다 우리 참전 영사 함께 할 거예요, 이거. 그들 위해서 그의, 그들의 희생과 그들의 용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교회는 우리 커뮤니티는 여러분을 여러분을 위해서 바비큐 해준다. 그냥 매주마다 이분들을 위해서 그 해줄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으로 점점 심 하나님께서 성령 역사로 이 아벨관 무사들과 이 아벨관 내 생사 주관한 분들이 이제 아버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씨앗들과 그 열매들이 필줄 믿습니다. <놀람> 아, <놀람> 그래 놀라운 내용들이 일 이런 것들 자, 한번 말씀 들어보자. 말씀 들어보고, 한 번, 한 번, 그, 간단하게 통로해보자. 그할수 있나? 아빠는 물류안 나? 하여튼, 이 말씀 안에 여러 가지 내용을 얘기했어요. 공상주의에 대해서, 빨갱이들이 대해서. 정치사탄주의에 대해서 어, 교육도해야 했었고 그다음에 정부가 천사장의 입장에 대한 사실을 교육해야 했었고 그다음에 어어그 경찰 시스템 하나님의 왕국 경찰 시스템이 주가하고 정부 인원들이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야 아니고 평화군 경찰 내에서 교육되어야 했었고 그다음에 아버님을 제님 예수란 사실을 어, 뭐야, 어, 선포해야 됐었고.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지금 미국 상황, 네? 지금 폭동 내용들, 그런 내용들, 우리는 어떤 상황이 있는지 하고, 이거 어떻게 하나님의 왕국, 즉, 철창 왕국으로 전 세계가 이거 막아야 되는지, 응? 음? 하고 하나님 의 왕국 어떻게 세워있는지 성경 구조들, 성경 중심한 내용들. 그거 다 합쳐서 13번 안에 만들어야 는거 이 말씀이 만이 말씀 만드는 것이 참참 참, 참으로 힘들었어요. 하도 많은 테마들이 들어가서 이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교육 해야 되니까 이거는 정말 쉬운 연설 아니에요, 이거. 어, 한 여덟 페이지였는데 한 며칠 걸려서 이거 그냥 수정 수정 수정하면서. 근데 하나님의 성령 역사로 이 말씀이 잘 나와가지고. 미국 시민들과 참전용사들과 총기 소유자들이 감동받으면서 일일이 나와서 막손 흔들고 목사님 감사합니다고 너무나 좋은 연설 듣고 갑니다 이렇게 하면서 심정적으로 이그주민연설 리츠카리 회장님도 그에서 들면서 너무나 감동받았다고 아버님을 선포했어도 이 개신교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감, 감동했답니다 <웃음>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지 이분들이 뭔지 아니에요? 어. 우리는 공산주의와 빨갱이 놈들이 시스템과 방치 다 알아요. 방치 다알 왜? 아버님께서 공산주의는 사탄주의, 이퀄, 사탄주의 발견하셨습니까? 공산주의는 그냥 어떤 정치적인 시스템 아니에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퀄, 사탄주의 아버님께서 그것을 폭로했어요. 어? 그러니까 정치사탄주의, 정 어, 정치, 사탄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원본과 원성격, 어, 원, 원 현실. 현실이 뭐냐? 이거는 정치시스템 아니에요. 이거는 실체적인 사탄주의예요. 무신론 사상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은증화하는 시스템이에요 무신론 사상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을 유대기독교 하나님 예수님 증화하는 시스템이에요 이거는 다 아버님께서 어, 뭐야, 어, 어, 어, 폭로하실 거예요 우리는 알지 아버님께서 우리를 훈련시켜주셨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뭘 연결했나 이 말씀 안에. 이 말씀 안에 뭘또 연결했냐면은, 앞에 부분에서 제가 설명했어요. 이 정치 사탄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전체주의, 어, 정치 사탄주의. 이 내용들이, 시스템들이 다 뭐냐면은, 결혼 파괴, 결혼 파괴 시스템이에요. 사탄주의는 결혼 파괴의 왜? 루시엘은, 아담과 해와 결혼 파괴했잖아요. 에 근본적으로 사탄주의는 뭐냐? 아담과 해와의 결혼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거는 근본적인 사탄주의. 뭔 말나 알죠? 뭔 말나 알겠나? 응? 근본적으로 사탄주의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축복 즉 결혼을 파괴하는 시스템이에요. 자 정치사탄주의 사탄주의는 하나님의 결혼과 축복 축복결혼을 개티리는 시스템이니까 제림주 메시아는 뭐 하셨나 막스와 정치사탄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정치사탄주의는 결혼을 파괴하는데 메시아는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대형 결혼 축복식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거 처음 살면 들들었죠 이거. 막스 사상의 중심은 가정 파괴뿐만 아니라 결혼 파괴예요. 페미니즘 중심 목적은 결혼 파괴예요. 남녀 결혼 파괴. 사탄주의 사, 사회주의 공난주의 사회적적인 목적은 결혼 파괴예요. 왜? 결혼 파괴하면은 가정 파괴하게 돼요. 만데 알죠? 그니까, 이 결혼 파괴하는 막스,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탄주의 등, 다 결혼 파괴야. 체력주님이 오셔가지고, 오셔서, 결혼, 대형 결혼 운동을 시작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레버업 묻는, 그렇게 대형 결혼과 축복을 하셨, 던 건, 하, 셨던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참전용사. 아, 아. 우리, 그, 문의들이 미친놈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아, 그런, 어, 어 해석, 그런 방향으로 보게 되면은, 아, 레버는 묻는 정치 사탄주의와 공산주의 사원주의가 그렇게 사탄주의라는 사실을 안, 알아셨으니까 그러기 때문에, 대형 결혼 운동 하셨다! 와우! 딱딱딱 들어오는 거야, 이해하는 거야, 이게. 왜 레버노무는 그렇게 공, 성공을 하셨는지, 왜 그렇게 미친 듯이 성공 운동과 공산주의 파괴해야 된다고 하셨는지, 왜 그것이 사탄주의라고 하셨는지, 어? 그 다음에, 그, 그, 중심적인 엑기스,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탄주의 액기스는 뭐냐? 중심이 뭐야 결혼 파괴. 팡! 체림주님의 중심적인 하나님의 축복, 뭐예요? 결혼. 근데, 한 사람 결혼하면, 대형 결혼을 하셨잖아요. 왜? 여기에서, 사탄주의에서 결혼을 무너뜨리고 있어요. 여기에서 재림주님이 결혼을 세우는 거예요. 막스 사상, 이 축복 결혼은, 그냥 영적인, 그냥 신학적인 내용 아니라, 이거는 사회적, 사회학적인, 정치적인 운동도 돼버렸어요. 돼버리는 거예요. 이 참전 용사들이 우리랑 함께 축복식을 받았을 때 우리는 마 막스의 액기스를 공산주의, 사회주의 액기스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아, 이런 식으로 설명하니까 이 참전 용사들과 귀신 교인들이 아, 아레버런문은 그런 의미로 이 대형 아, 결혼 축복도 하셨구나. 아, 난 몰랐구나. 이거는 공산주의를 이기 위한 가정운동이었구만. 아, 그러면서 그 기본적인 내용을 이해하면서 이제 그 깊은 더 깊은 신학적인 내용을 이해하게 될수 있는 거죠. 여러분도 이런 거 처음 들어보죠. 아버님께서 이것을 연계해서 말씀하셔가지고 이 내용을 말씀 안에 다 넣었어요. 그러면서. 이 일반 기독 교인들, 개신교인들 어, 봐. 일반 기독 교인들이 왜왜왜왜왜 왜, 왜, 왜 우리가 아버님을 제님 주로 섬기는지. 왜 아버님께서 공거장 조인은 사탄 조라는 설명하신지또그 액기스와 그 중심의 방법 결혼 파기를 막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 결혼들을 대형식으로 하셨는지. 아, 그렇게 설명하니까 아, 왜보오은 완전히 공산주의를 파괴하시는 그런 영웅이었었네. 이렇게 내버리는 거 이거. 하고 이무늬들이아 아, 태양 결혼했을 때 나도 한번 가고 싶다. 나도 우리 부부도 한번 가자. 왜? 우리는 그 태양 아, 결혼 가게 되면 은 우리는 막수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파괴시키니까 아, 그런 의미 있었구나. 아. 하. 이런 식으로 설명하니까 기독교는 팡팡팡 들어오는 거요 이게. 왜? 아벨권 기독교인들이 알아요. 막스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사탄주의란 사실. 그것도 와라요. 근본적으로 알지만. 더 와라는 거면 더 와라는, 와라는 건 뭐냐면, 이 중심적인 사회주의, 공산주의, 아 사탄주의의 제일 중심 방법 가, 가장 결혼 파악위맡 막기 위해서 레벨을 묻는 대형 결혼했다. 아,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모든 각도들에서 모든 단계들에서 이 사탄주의 시스템들을 싸우시는 거예요. 이게 그냥 신학적인 빗줄 전환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단계, 사회학적인 단계, 육체적인 단계 다 이거는 풀 스펙트럼이라고 해요. 풀 스펙트럼 전쟁으로 아버님께서 사탄주의를 무너뜨리고 계셨습니다. 이런 역사로서, 이런 설명으로서 이제, 애국자들과 참전용사들과 총기 소유자들이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거. 아, 그러니까 이 무늬들이 그렇게 축복이 중요하다고 하네. 아, 이놈들이, 이, 얘네들이, 막스와 사회주의 공산주의 엑기스를 알고 있구만. 아, 얘네들이, 막스의 엑기스, 사탄주의 엑기스, 결혼 파괴 우리도 몰랐는데, 들어보니까 그거 맞다! 우리도, 걔네들 무늬들이 다시 대형, 아 어, 뭐야, 축복 결혼할 때, 우리도 가자! 우리 부인들 같이 가자.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될줄 믿습니다. 음. 야, 아버님께서 이런 길들 다열 열리 주신 거야. 다 알지? 세계적으로 다 알아, 다 알아. 세계적으로 다 어, 아버님께서 대형 결혼 하신 것을 알아. 근데 언론이 어떻게 이것을 돌려나면은 아 레버런 문는 뭐냐면은. 이결혼을 통하면서 레버넌문을 전체주의 전체주의 어, 공산당 왕으로 세우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이해하는 거예요. 전체주의 분이라고 독재자. 독재자. 어. 이런 식으로 이 좌파 언론이 이렇게 휘둘렀지.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어렵는 거죠. 마크스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기신는 뭐냐. 결혼 파기. 레버렘 몬의재림주리에서 뭐냐면, 결혼 세웠어요. 대형, 세계적인, 국제적인 대형 결혼들. <목소리> 막스의 시스템들, 무너뜨리게. 와우! 여러분도 몰랐잖아! 아버님께서 재림주리에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하셨는지. 여러분 몰랐어요. 여러분 축복받아서도 이거 몰랐잖아요. 그니까, 러 이런 단계들, 우리는 20년, 30년 지나가야지, 이거 이해하는 거야, 이거. 아버님의 성령께서 저한테 이것을 말씀하셔가지고, 그 말씀에 다 넣었어요, 이거. 근데 그렇게 설마하니까 밖에 분들과, 어, 애국자들과, 참전용사들과, 어, 어, 뭐야, 총기 소유자들과, 이 오토바이크, 어, 깡패들도 이해하는 거야, 이거. 오토바이 미국에서 오토바이크 깡패 그룹들 많아요. 근데, 이오르바이 깡패들은 뭐냐면, 한번, 한번 찾아봐. 몽골즈, 헬스엔젤 한번 찾아봐. 오르바이 깡패들은 뭐냐면, 은 근데, 근데, 얘네들 그룹들 보게 되면은, 다 참전용사들이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 세계 2차대전에 싸우면서, 이제 다시 미국으로 들어왔는데, 그 젊은 참전용사들이 이제 오르바이 타고, 자기가 전쟁하는, 했던 그런 형제감, 그렇지 형제감, 그러니까 형제, 자기 커뮤니티랑 어, 같이 오르바이 타고, 이제 여기저기 다니면서 뭐 조금 그 평판이 좀 내려갔지만 왜냐면 어떤 그룹들이 이제 진짜 깡패드 됐지만 그냥 처음 시작했을 때 참전용사들 시작하는 참전 자기 전쟁 같이 싸웠던 형제들랑 같이 어, 오르막 타고 어, 다닐 수 있게. 그래서 점점 이제 세속화 됐죠 그. 근데 뿌리는 애국심에서 시작을. 그러니까 이, 이, 이, 그룹들, 이 그룹들이 오르막 그룹들이. 조금 어, 깡패의 내용들 성질 많이 있지만 그래도 보수예요. 그 쉽게 말하면 트럼프를 지지해요. 힐러리 마녀를 지지하지 않아요. 사회주의 싫어해요. 이놈들이. 그러니까 깡패들이어도 사회주의, 공산주의 싫어해 그러니까 사실이라면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은이 사람들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싸울 거예요. 깡패들이어도. 여러분, 이게, 이해하시죠, 이거? 그니까 아버님께서 이 오로바이크 섬리를 열리, 열리시는 거예요. 왜? 이 오로바이크 섬리 통하면서 벌써 우리가 초대받았어요. 우리랑 가까이 지도자들, 회장들이, 그 오로바이크들이랑 같이 타는 분들, 우리 커뮤니티, 어? 우리가 할리, 할리 데이비슨 그 오로바이크 있으면은, 우리 같이 타라. 초대받았어요. 이거 초대받아야지 다, 같이 탈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같이 타야지, 이제, 복음을 선포할 수 있죠. 기도해 줄수 있죠. 전도는 할수 있죠. 마음 전환할 수 있죠. 성령 역사 통해서. 응? 이런, 어, 바베큐 이벤트처럼. 그냥 이거 매달마다 우리 하는 거예요, 이제. 매달마다 바베큐도 매지고, 매주도 설교도 해주고, 전도도 해주면서 같이 오르발도 같이 타면서, 같이 기도하고, 그분들도 상담도 하고, 이런, 상담팀도 만들어주는 거, 만들어주래요. 그 회장이, 우리, 저한테, 목사들 팀으로 상담팀 좀 만들면 안 되냐고. 그니까, 러 우리도, 우리도 이제 이, 오로바이, 어, 뭐야, 좀 조금, 어, 어, 어, 센 남자들의, 쪽, 어, 어, 뭐, 아벨권 있는 좀 생사 주관분들, 에, 위한, 뭐야, 상담팀, 목사팀 만들어주래요. 그니까, 러 어떻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이거는 완전히 성령 역사로 일어날 수 밖에 없는 거야. 혼자, 이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그니까, 여러분의 기도와 정성과 지지가 그렇게 짠거 아니에요. 아버님께서 다 보셔. 한번 올려봐. 그, 어, 얘네들, 이 마이크 그룹들이 하이웨이 타는 거 말이야 타니 타는 거. Do m o 어 그거 어, 그래 그래 그래 그거 봐 그거 올려봐 그 사진 올려봐 그거 봐그그그 그, 그 오른쪽에 봐봐요 얼마나 많이 나, 나 나온지 사람들이 수 수백 개 바이카들이 타고 있죠 그 오르막 타는 깡패들 깡패 성질 많죠? <웃음> 근데 근데 우파예요 조금 어어좀센 어, 우파죠. 그러면서 공산주의 사회 사회주의는 아주 악한 것을 것을 알죠 이런 이런 분들도 근데 이제 이런 분들도 이런 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랑 연결하셔 왜 진짜 내전이 더 심해질 때 전쟁이 일어날 때 이분들이 전쟁을 싸워요 그냥 일반 기독교인에 약해 너무 겁쟁이들 자기 교회에서 그냥 앉으면서 예배만 들어. 겁쟁이들이야 진짜 접전 쟁에서 숨을 거야 예수님 이왜 우리 안구냐구냐고 일반 기독교인들 완전히 가짜놈 가짜, 가짜 사기놈들입니서 하고 좌파놈들입니서 780% 0 진짜 기독교인들 <웃음> 하나님의 왕국에서 싸우수는 기독 사탄주의 실체력이 사탄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에서 싸울 수 어, 어. 반대면서 싸울 수 있는 분들. 전쟁을 싸울 수 있는 분들. 개신교에서 아주 작은 숫자죠. 근데 있긴 있어요. 그 아베권 기독교인들이 이제 또이 이 바이카들이 교회로 안 다니는 이런 좀센 남자들도 다 우리랑 연결되는 아버님께서 미크로코스버스 통해서 연결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신기하죠? 이바이커들도이바이커 오더바이크 어, 그룹들, 이바이커 어, 깡패들도 트럼프를 지지해. 요 트럼프를 지지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와이트하스 백악관에 바이커들이다 와서 트럼프 대통령 아마 어, 미국 역사 처음 대통령으로서 이바이커들을 백악관, 백악관, 백악관? 백악관으로 초대해 줬어요. 그러니까 이 깡패들을 백악관을 초대해서 아마 처음일 거예요 한번 쳐봐 White House Bikers Bikers at the White House 비디오 찾아, 비디오 Bikers at the White House 음? <웃음> 물 조금 마쳐 우리 택 띵가 차오 그거 봐봐 한번 올려봐 그봐 바이커들이, 오로바이 타는 분들이 트럼프 배학관 안에 들어왔잖아요, 이거. 처음이에요, 역사 처음. 그러니까 마크로 코스모스도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아버님께서 미크로 코스모스에서 이오로바이 깡패들, 아마 잠전용사들 그룹들과 이, 이 생사중앙 그룹들랑 연결시키시고, 또 우리도 이제 오로바이 팀을 같이, 어, 기도하고 같이 다닐 수 있는 그러한, 정을 붙을 수 있는 그런 훈련, 어, 어 길을 열려주수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똑같은 동시에, 오로바이 그룹들이 백악관 들어가잖아요 이거 놀랍지 않아? 어? 봐봐요, 여러분 보잖아요, 그 TV에서. 봐요. 처음으로, <웃음> 바이커들이, 그 봐, 백악관 안에 들어오는 거요 이게. 바이커들이. 그러니까 이 바이카들이 애국심이 있 쎄요. 막스놈들 아니에요. 물론 술 먹고 담배하고 여자 문제도 많고 그래요. 그래도 애국심이 쎄요. 총상주의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울 거예요. 그러니깐 개인적인 죄가 많지만 나라 에 대한 애국심과 사랑이 세요 우리 교회는 반대로 했잖아 우리 교회는 나라에 대한 사랑이 중요하지 않고 개인적인 죄만 없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됐잖아 나라에 대한 애국심이 세야지 전쟁이 일어날 때 싸워요 자기가 죄 제압, 없다고 자기가 완벽하 이거는 바리새인이요 이런 사람이 전쟁 안 싸워요 자기는, 자기는 너무 잘났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생각해 봐요 아버님의 애국심 생각해 봐요 아버님의 세계심 생각해 봐요 세계심, 애세심 애개심 그러니까 애국심처럼 애세계심 애개 아니면 애세심 애개심 비슷한 내용이야. 새로운 단어야. 알아서? <웃음> 아버님의 사랑, 다, 사, 어, 세계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애국심이 세요. 그러니까 이 바이커들이 이런 그룹들이 이런 애국자들과 이, 이 참전용사들, 총기 소유자들, 바이커들 이들, 이런 그룹들이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요 벌써. 자기들도 죄인이니까. 바르생인들 아니에요. 자기가 완벽하지 않는 것을 알아요. 문제 있는 것을 알아요. 근데 애국심이 있어요. 전쟁이 나면 자기들 싸워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웃음> 자기가 너무 잘났다고 죄 없다고 이렇게 거짓말 사탄주의 바르생인들보다 훨씬 나요 훨씬 나 그런 죄인들이 하나님의 왕국을 아 뭐야. 이런 바이커들 같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는, 알고, 근데 애우심이 센, 사랑심이 센, 그런 사람들이 전국 가요. 전이국을 같이 세우게 돼요. 이 사람들이, 어, 교회 많이 안 다녔지만, 교회 거의 안 다녔지만. 하나님께서 철창왕국의 메시지와 이런 게시동 하면서, <웃음>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큰 길을 열 거. 그러니까 놀라운 역사예이 어, 그러니까 우리 뭐라고? 마태복음 3장 31절이지. 그러니까 여기랑 똑같아요. 또 한번 해봐. 31절부터 시작하자. 엄마. 네. 마태복음 33장 31절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 돼,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 나이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그 씨, 겨자 씨가 작은데, 큰 나무로 되버려요그 새들도 들어와서 쉴수 있게. 그런 것처럼, 천일국 왕무도 마찬가지예요. 그 천일국, 어?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이, 그씨가씨앗시이 아벨권 있는 참전 용사들의 마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열매 피는 거예요. 자기도 몰래. 하나님의 성령 역사로. 마음이 전환되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 무늬들이 이상하다. 좌파, 뉴욕타임즈와 이 좌파 언론이 말했던 것은, 아, 이란이다, 이단은 이란이, 미친놈들이야. 어. 사기꾼들이다, 뭐뭐 뭐 이렇게, 래베르물물뭐 이랬다 처음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를 전부 알아보니까, 우리 전부 관찰해보니까, 몇년 동안 우리 관찰해보니까, 우리 커뮤니티 직접적으로 만나니까 우리가 기독교에 하나도 안 나올 때 우리가 나와서 나라를 지키고, 어? 마을을 지키고, 어? 우리 나와서 좌파놈들 어? 싸우고 그래가는 것을 계속 봤잖아요, 7년 동안. 우리 커뮤니티, 우리 교회 <웃음> 는 숫자가 많이 없지만 많,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있는 숫자로 세게 싸워요 좌파를이 사람들이 이거 봤어 요 이거 7년 동안 얘네들이 진짜다 이 무늬들이 왜 우리가 그런 오해했었냐 아좌파 얼른 우리 좌파 얼른 내용도 믿어, 믿고 있었다 아니 우리는 가보니까 걔네들 항상 나타나고 걔네들 항상 우리랑 같이 싸우고 어, 좌파 놈도 싸우잖아 직접적으로 봤단 말이야 7년 동안에 이사그 무늬들의 애우심이 어, 그, 우리의 종기 소유 막뺏을갈거 아니야. 전체주의 나라 만들고 그냥 아니야. 이 사람들의 헌법 봤냐? 이 사람들의 헌법이 자유 더 많아, 미국보다. <웃음> 어? 이렇게 되어버거그 다음에, 이제는, 이제는 이 사람들이 다, 어, 어떤 단계로 왔냐면은, 이제는 아버님이 메시아는 사실을 이제는 우리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이제 이분들 제이 앞에.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나와서 말씀이 너무 좋았다고 너무 좋았다고 아무 문제 없어요. 사, 사, 사람들이 다 걱정했는데 <웃음> 아니야. 나의 때가 왔어요. 이제 때가 왔어요. 이 사람들이 아버님께, 아버님을 이, 오해했지 거짓말도 들었지 실체적인 아들들과 아버님의 후계자, 상조자, 대인자, 이대왕과 어, 어, 가임 아버님 만나보니깐 얘는 얘네, 얘는 안 그렇다. 나는 그랜더라고 어, 철창 축제도 어, 의원회에 들어왔다. 왜? 나는 그분들 좋은 분이 란는 알아. 이렇게 되고 있어요. 오히려 일반 기독교인들이 자기들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지지했던사실 폭로되고 있어 자기들이 가짜는 하나의 왕국과 반대적들이란 사실이 이제 나오고 있죠 근데이 참전용사들, 실전에서 싸웠던 참전용사들 음? 총기 소유자들 바이카들 이런 그룹들이 뭐냐면 은 교회를 싫어해요 왜? 일반 교회 기독교 교회를 왜 싫어하면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메시지 항상 들려. 요 자기가 센 남자 못해요. 자기가 그런 센, 센 남자로서 사람들 보호하는 그런 마음이 마음 못해. 그냥 여성화해요 여기서 여성화 이 80% 이 좌파 이 기독교의 기독교 교회들 남자들을 어? 생식기와 화알 잘라버려. 여자로 만들어 근데 성전 오니까 아, 아니 예배 마친 다음에 이 사람들이 막 총, 총도 총 싸우고 싸우고 어? 오로바이 그룹도 있고 그래도 술안 먹고 담배 안 먹고 마약도 안 하고 결혼도 세고 아이들과 관계가 세고 거기에서 훈련도 있고 아이들의 날들도 훈련도 하고 결혼 결혼 어? 부부의 날도 하고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자기들의 가정에서 투자하고 훈련도 같이 하고 무도 훈련도 같이 하고 총기 훈련도 같이 하고 모험 훈련도 스카이다빙도 같이 하고 마이 커뮤니티가 미쳤다 진짜 놀랍다 그 사람들 얼마나 깜짝 놀라서 우리가 다 커뮤니티 다 같이 스카이다빙이나 가니까 그 어? 조건을 세우기 위해서 미국 미국에서 봤지. 야, 이 여자, 이 코멘트, 이 여자들도, 그냥 무슨, 필그림, 무슨, 오미씨 어, 뭐야, 긴 치마만 입고 이런 여자도 아니구만. 거기 가면 그 여자들도, 어, 쎄고, 어, 무도도 하고, 총기도 하고, 어, 여자들도 총 차고 다니고. 야, 이 교회는 완전 히 달달이야. 아, 어, 난, 난 그냥 일반 교회 들어가면 그냥 토할 것 같은데, 이 교회 가니까 난 진짜 교회 갈수 있겠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이 참전 용사들이. 왜? 이놈들이 사람들, 나쁜 놈들 많이 죽였어요. 전쟁터에서 싸웠던 사람들이. 약한 놈들 아니에요, 이게. 근데 세계 대전이 일어나고, 미국 내전이 일어났을 때, 이런 사람들이 싸워요. 나라라는 세계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은 아버님께서 그런 성령 역사로 이런 사람들 깨우치시죠. 이런 놀라운 추수, 어, 추수의 역사 앞에 우리는 그러니까 미친듯이 정성 들이야 미친듯이 이런, 이런 사람들 찾아다니 하고 그 사람들을 사랑해줘야 돼. 철청 왕국을 가르쳐줘야 돼. 천의국 헌법을 가르쳐줘야 돼. 응? 자기들도 노예 입장에서 왕과 왕비, 와 재산양이 될수 있도록 길러줘야 돼. 목자가 뭔지, 철청이 뭔지, 왕관이 뭔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뭔지. 아. 세상에 이런 놀라운 때가 왔단 말이야. <웃음> 여러분은 믿지 않지만, 이런 역사 아버님께서 다 열려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 이제 평화군 경찰 훈련에서도 이대왕님이, 어, 이 젊은 놈들 다, 어, 특별히 남자들 중심으로 자기 부인들 중심으로 같이, 이 젊은 부부들이 이제 오더바이크 섬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대왕님 같이 탈 거예요. 같이 다니면서 훈련하면서 그 다음에 이 참전용사들과 함께 훈련도 같이 할 거예요. 이오토바이 이 하얼리 오토바이들이 탱크 같은 것들이에요. 이거 작은 무슨 항구에 있는 작은 오토바이 그런 것들 아니에요. 음. 여러분은 서울에서 그뭐 오토바이 배달하시는 분들이 그 오토바이라고 생각하죠? 그거는 작은 오토바이. 그거는 원래 50cc 아니면 100cc에 그거는 어? 그 강도. 50cc, 100cc 여기 참전용사를 타는 오토들이 1600cc예요 그만큼 세요 오르막들 탱크들이 탱크.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그런 큰 오토바이 어떻게 볼려냐면 은 철말이라고 보여요 철말 철으로 만들었던 말 철마가 어, 철마 네, 철마가 한국에도 그래? 그러니까 네. 철창철마 우리는 우리 그룹의 어, 우리 그룹의 라이더들이 우리 그룹의 이름은 어러 d 바인 라이더스 러너바인 뭐 something 한국말로 말하면 철창 철마 철, 철 철창 기마 부대 등 그런 그런 어, 모든 군대들에서 전통적으로 말 타는 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분들이 좀좀더 어, 기마 부대지. 그러니까 <웃음> 현대 시에서 그런 기마 부대는 오도박이죠 철마라고 그래 여기 미국에. 그것도 신기하지. 에? 그러니까 철마, 철마 부대도 만드는거지 이제. 그러니까 우리 젊은 남자들이 이제 아빠, 어, 이대왕한테 훈련받는 거지. 자기 부인들랑. 하고 우리 여자들, 자기 부인들도 이렇 훈련시키는 거. 물론 어, 제일 좋은 것이 먼저 축법 받고, 축법 받고 두 사람이 이제 훈련하는 것이 좀덜 나요. <웃음> <웃음> 하여튼,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응? 어? 우리 그, 뭐야, 전국남이하고, 뭐야, 국남이, 국경 국영, 구경시도, 어, 국 구경이도, 어, 얘네들도, 뭐, 물론 영국에 있고 그러지만, 여기 미국에 와서 오토바이 훈련도 같이 해야 되겠다. 알겠나? 이 젊은 놈들이, 우리 빅타문도, 우리 빅타문도 그, 뭐야, 오토바이, 할리 할리데이브스는 오토바이 회사에 미국 오토바이 회사인데 그 사람들이 참전 용사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할리란 그 회사는 혼다하고 무슨 야마하, 카와사키가 일본 거에요 일본 거 일본 거는 자유에 대한 애국심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할리데이브스는 미국 헌법과 미국 어, 군대 위에서 오토바이 만들,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에 미국 군대에 위에서 오토바이 만들었던 회사예요. 그니까 러 애구심이 쎄! 그니까, 러 어, 이대왕이 계속 말하는 것이 너희들이 바이크 사면은 할리 사라고. 이거는 아벨권, 어, 에아15는 아벨권 종기인 것처럼 할리 데비에서는 아벨권 있는 오토바이예요. 왜? 아벨권 유대기력교 나라하고 히틀러 싸웠던 전쟁에서 할리 데이비슨 오도백들이 싸웠어요. 히틀러 싸우는 히틀러 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에서도 싸웠던 자동차는 뭐냐? 집 자동차. 여러분도 보셨죠? 신만아 인스타그램. 아버님께서 집차 그랬기 때문에 쓰신 거예요. 왜? 이건 아벨권 자동차였어요. 그러니까 이대왕과 국진 님도 집차 타고 다니잖아요. 이건 아벨권 회사들이니까. 에아 15처럼. 철마 어요요요 보이 돼. 보이지? 여러분 보이죠? 어 뭐야? 할리데이비슨도 마찬가지야.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 회사는 실체적으로 1차 세계 대전과 2차 세계 대전은 미국 정부의 를 위에서 수만 개 어, 오로박들 만들었어요 군인들 위해서 그러니까 군인들의 회사였어 이게 그, 철창도 지지하지 이 사람들이 총기 소유 세게 지지해 그러니까 야마하 뭐 무슨 무슨 혼다 뭐 무슨 무슨 에, 카와사키 일반 회그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이런 애국심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 우리 팀들이 할리데이비슨 타야 돼요. 물론 처음 시작할 때 혼자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 식구들 중에 근데 이제 가만 갈수록 그거 바꾸고 하리 아벨관 오토바이그로 쓰고 그 다음에 미국 참전용사님과 같이 만나고 같이 타고 그랬을 때 그러면 이 사람들 전도할 수 있는 길이 열리죠. 이제. 심하게 열리죠. 이 좌파들이 제일 무서운 거지. 왜? 이 여러 센 그룹들이 묶을 수 있는 신학이 없었단 말이에요. 없었어요. 이때까지. 이제는 하나님의 왕국 천의국 헌법이 나오고 철창왕국의 놀라운 케이시와 아버님의 3대 왕권 이 가르쳐주는 철창왕국 자유와 책임의 나라 이 내용으로서 이 여러 다양한 센 그룹들이 원래 같이 안 다니는 그룹들이 이제 뭉치는 거예요. 왜? 신학과 하나님의 문화 문명권이 묶어주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 여러분, 눈앞에서 펼쳐나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보내봅시다. 아주. 아주. 와우. 그렇기 때문에, 이 젊은 놈들 알겠나? 어, 너희들 축복받았으면은, 이제 할리 데이비슨, 어, 어, 오토바이 훈련 시작이야. 너희들이 여기 왔을 때, 우리랑 같이 탈 거라고. 탈 거라고. 알겠나? 답이 안 와. 어, 오케이. 다 <웃음> 어, 너희들 알겠나? 그러니까 이 젊은 놈들 빨리 가서 훈련하라. <웃음> 너희들이 한국에 우리가 그 여기 할리네버슨딜라십에서 <웃음> 하여튼 어, 여러 가지 방법 차리면서 여러분도 한국 일본에서 왔을 때 아버님께서 여러분을 어, 어 뭐야 그 보트 배 배, 면허증, 훈련, 받다 받으라고, 일반 성교사 다 받아야 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빨리, 여러분 나라에서 오로바이크 면허증 빨리 받고, 여기 이대왕님 모시고, 어, 갈무아블 국진영 님도 모시고, 어, 여러분 여기 왔을 때, 어, 여기, 할리 데이비슨에서 오로바이크 빌리고, 우리랑 같이 타는 거야. 알겠나, 이 젊은 놈들? 에? <웃음> 어, 알았대.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통하면서, 이 아벨권 오로바이 세계를 전도할 수 있는 참전용사들, 애국자들, 총기 소유자들, 어, 오로바이 그룹들, 어? 어, 전도할 수 있는 때가, 이거 추수, 감사절이 오는 거예요성교서 나오잖아요. 빨리빨리 빨리 준비하라. 추수가 오고 있다. 어. 빨리 회개하고, 빨리 복음을 선포하라 추수의 계절이 온다. 이런 역사가 나오고 있잖아 지금 일,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오는있어 하나, 항상 우리 철창축제, 아, 아, 아 어, 철창, 기마, 뭐라고? 기마 부대? 기마 부대가 탈 때, 우리 모든 오도바이크 안에 천일구 헌법이 들어가야 돼. 참부모의 사진이 들어가야 돼. 알겠냐 그러면서 할리 데브슨오도바이 기마 부대를 통하면서, 딴 기마 부대를, 랑 어? 하나 같이 타고, 어? 그들이 우리가 술안 먹고 담배 안 먹고 이런 것안 하면서, 어? 그래도 총기 소유함을 하면서 아주, 어? 민병대로 아주 강한 훈련도 많이 받는 사람들로서 우리랑 같이 기도하게 되고 마음이 열리게 되고 아버님의 성령이 성령 역사가 파고 들어가 있는니다 그런 놀라운 아벨권 기독교인데 천도할 수 있는 추수가 우리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주 <웃음> 여러분도 이런, 어때 들어왔으니까 참 놀라워요, 이런. 세계적인 혼란과 이런, 뭐, 뭐, 뭐, 세계적인 록다운과 뭐, 뭐, 뭐, 뭐 뭐라고? 자가 격리, 뭐, 이런 미친 내용들을 통해서 세계적으로 뭐, 뒤집히고 있어요, 그냥. 9월, 9, 월 23일날 아버님의, 어, 완성기 참부모님 성혼식 후에. 완전히 세계가 뒤집졌어 그냥. 완전 히뒤집졌어 그냥. 그냥, 기합순적으로, 그냥, 전 세계 뒤집어 쓰게. 그거는 왜냐면, 왜? 왜냐면은, 하님의 왕국이 오는 거예요. 우리 그래도, 우리가 5% 증분이있는 말이에요. 빨리, 우리가, 전모님기념관을 빨리 완성해야 돼. 빨리, 정선 들이 돼. 평화군 경찰, 기마부대 훈련도, 여러분, 빨리 하고, 어? 미국에 왔을 때, 그런 어? 할리 데이비슨오로바이기막 부대 마이크를 빌리고 우리랑 같이 타는 거예요. <웃음> 야, 그도 진짜 놀랍겠다. 어? 100명, 200명 이 동양 무늬들이 <웃음> 동양 무늬들이 다 같이 오로바이트고 들어와서 철창 출격으로 이야, 이 참전 용사들, 와, 야, 이 무늬들이 우리 생각하고 반대했네. 이 무늬들이 진짜 좋은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 이 진짜 하나님 왕과, 어? 진짜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탄주의란 사실이라 것을 알고, 우리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로 와. 아,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바로 데려나간! 이런 분들이, 아버님을 제리 미시라 모실 때 생각해봐 완전히 새가 뒤집어요 왜? 이런 사람들이 실체적인 실체적으로 나라들 끌어내려는 사람들이 실체적으로 했던 사람들이 <웃음> 사탄 왕국들이 엄청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 한해 왕국이 빨리 다가오고 있으니까, 빨리 훈련해야 돼. 빨리 정성 들이다 같이 힘을 모으고, 정성 기도, 어? 통하면서, 한해 왕국, 왕국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빨리 장문 기념관 끝나고, 거기 와서 정성 드리고, 어? 우리, 어? 평화군 경찰, 철마, 뭐야, 뭐라고? 철창, 철마부대. 철마 부대, 와, 집차 부대, 어, 참전용사들와, 아벨권 기독교인들와, 어, 총기 소유 잡아라, 바이크, 어, 깡패들 아니지만, 어, 생사 주관자들와 함께, 어울리고, 형제되고, 마음이 열릴 때,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고,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눈앞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주, 아주, 아 빨리 울려! 다음 주에 봐.